고급 마크 정식. 자, 소세지는 킬바사인데, 얘가좀 짜니까 물에 한두번 정도 데쳐서 짠기를 최대한 빼는 게 포인트일 것 같아. 국물라서 <목소리> <목소리> 더볼까뭐 짜진 않은데? 이렇게 염분 빠져나오는 거 맞나? 원래 토마토 소스에 스파게티 마늘이 들어가는데? 닭발 맛있겠다 도 시킬까? <웃음> 한시간이요 어, 40분 맞춰놓고 그때부터 물을 끓이면 되겠다 아, 맛있겠다 오늘은 엽떡마크 정식 냠냠냠 길바사 엽떡 매운맛 스파게티 궁금한 엽떡마크 정식 냠냠냠 먹는거 농사운드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고급 마크 정식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뭔가 괜찮을 것 같아서 만들어봤어요 맛있는데 치즈 얘 뭐냐? 왜 이렇게 됐지? 어 치즈를 다시 녹여왔습니다. 이 토마토 소스를 고를 때좀신중 했어요. 원래 그 마크 정식에 들어가는 토마토도 토마토 맛에 좀 단맛만 나고 별 다른 맛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막 미트볼 막 스파게티 이런 걸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을 그냥 토마토 스파게티만 넣어 했는데 탁월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거 매운 맛인데 <웃음> 안 매운데? 괜찮은데요? 바로 이 맛이지! 뭔가 이 스파게티가 있으니까 포크에다가 같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킬바사를 한입 좀 전에 소세지가 너무 잘 어울렸어서 잘라놓고 먹어야 아니,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개씨놈다 먹어버리겠어. 맛네요 아니 닭발 아니 아까 이거 시킬 때는 <웃음> 알죠? 무슨 마음인지? 그래가지고 시켰는데 손이 안가! 너무 맛있어 그래도 예의상 먹어줄게요 음, 맛있는데요? 맵다. 와, 맛있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맵고. 얘를 먹다가 먹어서는 처음에는 아 매운 맛이 전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래 이랬는데 지금 <웃음> 막 올라오고 있어. 이때 쿨피스 아까 스파게티 만들면서 통삼겹 썰어 넣었잖아요 안 넣는 걸 추천합니다 별로예요 아이 내가 이거.. 아까 안 맵다고.. 왜안 맵다고 했지? 아니.. 야야야.. 야, 야. 아니 이게 안 매운게.. 이 밑에 국물이 다 나가있어가지고 제대로 안 섞여.. 섞였... 와.. 맵네.. 매운맛 하시지 마시고 보통 맛 정도 추천합니다 근데 그래도 매운맛 보다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매운맛 먹는 것 보다는 안 괜찮은가? 안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소스 묻어있는 거 봐. 이거는 거의 뭐. 흡입! 국물, 국물 흡입하는 급인데? 아 그만 먹을까? 그만 먹. 어 <웃음> 아, 사실 아 배부르 배도 부르거든요. 배부르지 500ml를 450ml구나. 어, 아무튼 먹었는데 뭔가 지금 이쿨피스로 깔끔해진 이입안에 이 <웃음> 다시 집어넣기가 어, 무섭네. 아 그래도 거의 다 먹었어요. 이거 봐요. 짠. 아 그래 이 통삼겹은 왜 비추를 했냐면. 아까 제가 막 엄청 빠삭하게 안 구운 것도 있는데 어쨌든 넣니까그 지방이 너무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막 덩어리가 씹히는 게영 별로더라고 킬바산 아까 제가 물을 두 번이나 끓였다 버렸다 해가지고 짠기를 뺐잖아요 근데 굉장히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딱 맞아! 간이!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